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근데 2022년이 온다는 거 별로 시간이 안 나. 그 시간은 그냥 흐르기 마련이거든. 아, 내가 죽어도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들면 얼굴 너무 가깝지 않냐? 못 <웃음> 떼어. 뭐못뭐 떼어. 못뭐 떼어. 못요어 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보이띠 저런데서는 비 해몽 안해주지 박서영 철학원 가야 꿈에 안해 <웃음> 속눈썹 왁싱 거긴 꾸해줘 속눈썹 왁싱 왜? 그런 속눈썹이 없잖아 속눈썹 왁싱 네일 아 뷰티샵인 거지 아 큰네들은 맨날 우리 얼짱 학교로 만드잖아 근데 이렇게 은게 좋은거 야아 제가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무겁한데 완전 심해 잼민이같아 생겼네 <웃음> 야 예쁘다 <웃음> 야 예쁘다 짜증 <웃음> 예쁘다, <웃음> 예쁘다. <웃음> 핸드내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쁜 거야 네? 자신감 넘치고 그래? 엄청 너무 예뻐 아프 그 아, 이그나 응. 강아지 맞아 죽었어 <웃음> <웃음> 좋겠다, 자기 얼굴밖에 없어서 입고 <웃음> 지혜 똑같이생어 근데 왜 네, 봐요? 얘 너무 예뻐 얘가 찍어준 사진 같아 <웃음>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와 완전 애기 때구나 여기 식물, 식물 수업 하는 어. 하고 있네너 그걸 할 거야? <웃음> 어 강한대교 관람 완료 <웃음> 완료 와, 불꽃 우와! 불꽃놀이 한다! Remember me 아. 그때 응 우리 사진 찍어야겠다 응. 누가 실라폰 연주를 했었는데? 난데? 그렇군 <웃음> 아, 오늘 튀긴다. 선낙지 어. 아, 안 먹어봤어, 또? 아니, 먹어봤어. <웃음> 아, 일단 밥이랑요, 네, 매운탕도 짝퉁로 주시고, 응. 어, 소주, 응. 뭐. 네, 하나 주세요. 먹어 응, 네, 저희. 응. 네. <웃음> 그래서 이런 행진 동사 하셔야겠죠? 네 맞아요 요즘은 조금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저술 마시려고 가져왔어 난 운전면허 그래 가고 있네 너 운전면허 있어? <목소리> 응야 차량을 파자마자 땄어 <목소리> 야 근데 너 운전면허 볼 때마다 내가 그런말안 하는 것 같아 <목소리> 근데 너 뿐만이 아니야 아이안 흔들고 짤수 있을까? 내가 또 술집 알면 변명 있지? 오겠다고? 저 빨간 이뭐 온다 잠을 네수 없어요 네 <놀라라라> 잘했어라 부산 it's revolution. I 빵 h i n k 빵 t s r e v e v e l i k e t o p a r t i o n 같아야 타이밍 똑같아 진짜 소름 돋아 우리는 10시 10분 서울 8번 7호차니까 이쪽으로는내이 아, 어, 어, 어, 그래 수없나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의 지구야 하루바 내일 와? 아, 내일 또 부산 오는 줄 알았네 o 사 d 을수 o d 끝 하루 끝끝 o 때까지 끝는게 아니다 d g 이제 또 어떤 여정이 있을지 아주 대단한 여정 d 준비되어 있죠 바로 새소기 아, 스타벅스 빨대로 피리 불어야 되는데 <웃음> 아 하모니 가드 이거 <웃음> 또, 지옥도, 국가도, 종교도, 없는 는 축복의 을 노래처럼 귀를 볼래요. 하음이지라도 귀를 볼래요. 뜨든, 뜸 뜨든, 뜸 뜨든, 뜸 뜨든. 엄마, 친구들 마를이 있지라도, 여기 서겠지와 뜬든뜨든 뜨든 <든든> 뜨든 <오, 색사리 든든> 해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 어두워진 거란다. 다영아 하하하 <든든> 이런 자연의 위치를 물씨를... 저기 뉴욕인 아, 아하아뉴 뉴욕 이어다. 해피 뉴 이어다. <든든> <뉴욕> <웃음> 저기 하하하하하하 나란히 있는 거. 응. 왼쪽에 이나 이거 들고는 너무 손실어 이런 노래는 너무 헷갈려 앞에 음이랑 뒤 음이랑 Dun-dun-dun-dun